제가 트레이더스를 소개한다고 약속드렸죠? 제가 코스트코는 하루가 멀다고 가지만 트레이더스는 잘 안가거든요. 뻥치시네. 나 누구야? 사실 트레이더스는 이틀이 멀다고 갑니다. 이곳에서는 전자기기 구경하는 게 아주 쏠쏠하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여기 건너뛰고 먹거리만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제품은 갈비 도가니탕입니다. 코스트코의 도가니탕도 소개해드렸고 노브랜드 꼬리곰탕도 소개해드렸고 트레이더스는 갈비탕과 도가니를 한곳에 넣어서 판매를 합니다. 맛은 합격입니다. 매우 깔끔하고 집에서 끓인 맛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국처럼 하나를 둘로 나눠서 먹었지만 정말 탕으로 혼자 즐기실 분들은 충분한 양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갈비탕이며 도가니탕 집에서 해먹는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에게 갈비탕을 옛날에는 집에서 했어 라고 하면 뻥치시네 이런 말 듣게 될것 같습니다 뻥치시네 아이들의이기가 그냥 캡처할 시간 드립니다이 마크도 넣어드려야 되겠다 나중에 할머니들 또 코스트코에 가서 이게 왜 없냐 막 따지지 다음은 냉동 홍시입니다 이런 상품 잘 눈여겨보지 않게 되잖아요 2.3kg인데 13,980원 근데 여름에 아이스크림 대신에 이 더운 여름에 먹으면 너무 달고 영양도 있고 아이들 건강에도 좋고 또 여기에 보면 은그 스무디를 만들 수가 있는데 우유하고 꿀을 갈아서 아이한테 주라고 는데 스무디를 만들어 보니까 정말 맛있더라고요 요즘 백다방 베스트 상품 중에도 홍시 주스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봤지요 아주 간단합니다 물만 넣고 믹서를 돌리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안되네요 없어보이지만 가위로 잘라줍니다 아 이제야 되는군요 마지막으로 시럽을 살짝 쳐줍니다 완벽한 백다방표 홍시주스 완성입니다 그리고 그냥 원래의 홍시맛을 즐기실 분은 이 상태에서 냉장고에 넣었다가 다음날 꺼내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살짝 덜 녹은 상태에서 드시면 홍시 아이스크림처럼 드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얌해주부 여러분들 대창구이 좋아하시나요 스쿨푸드에서 대창구이 덮밥이 나왔습니다 스쿨푸드 아시죠 왜그 고급진 김밥 나라 이거 한번 먹어볼 만합니다 숯불향에 대창이 왕창 들어있습니다 대창이다 보니 호불호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무슨 입맛 초딩 입맛 저는 엄청 맛있게 먹었습니다 팁을 드리면 소스로 주는 간장 몽땅 털어넣으면 내배속이 젓갈됩니다 엄청 짜요 입맛에 따라 살짝 넣어주시고요 대창이 커서 질깁니다 씹어도 씹어도 목넘김이 어려워요 점심에 시작했는데 저녁에 끝냈습니다 가위로 잘게 잘게 잘라주세요 추천드립니다 비슷한 아이템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양대창구인데요 프라이팬에 직접 구워 먹는 양대창구입니다 가격이 좀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뭘 구매할 때 가격에 신경 안 쓰고 구매할 수는 없을까요 아 짜증나 그래도 마루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매했습니다 뭐 내일부터 한 끼씩 굶으면 되죠 뭐 그런데 맛이 괜찮습니다 이미 양념이 되어 있고요 그냥 밥이랑 먹으면 됩니다 여러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아 그런데 돈 때문에 음식점에 가서는 이거 장난 아니겠지 집에서 끓여 먹는 짬뽕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다 알고 있을텐데 홍대의 그 유명한 초마짬뽕입니다오난 근데 어떻게 알았지 초마짬뽕 젊다는거지 냉동식품인데요 그냥 해동해서 끓여만 주면 불맛나는 맛난 짬뽕이 됩니다 홍대까지 가서 줄 안서도 됩니다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야매주부 야매주부는 구독 내친김에 짬뽕만두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엥? 짬뽕만두? 시상에 짬뽕맛이 나는 짬뽕만두가 나왔습니다 매운맛 좋아하시는 분은 이거 스킵하면 안됩니다 신기하게도 만두에서 짬뽕맛이 나네요 오 이것도 별미인데 불 냄새나는 갈비만두 같아 음. 음, 음, 요 맛있네 육즙이 엄청나요 오시아씨 도전정신으로 망한 상품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멘보샤 지난번에 노브랜드 멘보샤 맛있다고 추천드렸잖아요 그래서 트레이더스는 더 고급질거라고 생각을 했죠 왜냐면 트레이더스랑 노브랜드는 같은 식구잖아요 완전 배신당했습니다 기름이가 기름이가 코스트코 버터 먹어보고 막 영어가 나왔는데 애쉬레 버러 버러 하나 바꿨을 뿐인데 발음이가 좋아지네요 느끼느끼 느끼. 멘보시 하나 먹었을 뿐인데 쌍욕이 나오려고 그러네요 아우 느끼느끼 개노무스키 야매주부 에어프라이어도 돼요 오븐도 되고요 트레이더스에서 생지 크로아상을 발견했습니다 역시 프랑스 직수입이고요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에 구워 먹을 수도 있다고 써 있습니다 가격은 두박스에 9,980원 사이즈는 좀외소하네요 맛은 비슷합니다 방금 구워나왔으니까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합니다 굳이 코스트코 크루아상과 비교한다면 가격면에서는 코스트코가 좀더 쌉니다 아침에 우아하게 지방가득 버터향나는 빵가게 분위기를 원한다면 캡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홀랑 태워먹으면 탄내 나는 집구석이 될지도 모릅니다 훈제삼겹살. 훈제삼겹살에 대해서 여쭤보세요. <웃음> 한마디로 환상적입니다. 이걸 사다가 집에서 이거 그냥 덮여서 먹었어. 지금 이거 뜨겁거든. 이걸. 이거는 바로 가서 먹을 수 있는데 그 다음날도 그냥 살짝 덮여서 먹었는데 너무너무 부드러워. 엄청 맛있어. 어. 이게, 이게 19,800원이란 말이야 이게? 네. 이렇게 싸단 말이야? 네. 100g당 1,537원 2만원이 안되는데 이게 양념토시쌀구이 호주산 청정우라 그러는데 쌀고 너무 맛있어 소스를 내가 배우고 싶어 우리집 아이들은 트레이더스에만 가면 제일 먼저 그리고 꼭 사야 한다는 것은 이 양념토시구이인데요 제가 좀 초를 치자면 살짝 누린내가 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안난대요 여기에서 좀두린내가 나는 것 같은데 아빠 먹지마 그럼 에휴 애들이 너무 야박해 에휴 치사해 그래서 요즘은 아무 말도 안하고 파무침 왕창 섞어서 먹습니다 아이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맛은 있거든요 아유 배가 고파지려고 그러네 야매주부 보통 트레이더스는 다 이렇게 800원 한 200원 정도를 깎아주느라고 전부 팔자로 끝나요 근데 여기 지금 특별 할인 상품은 이거는 이제 이마트 포인트 카드를 쓰면은 더 싸게 맥히는 거지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만 원이 더 깎아지는데 중요한 건 여기 40자로 떨어지는 거는 벌써 할인을 두번 했다 뭐 반복 할인 이런 할인의 의미가 있대 그리고 여기에 요 이제 요 마크가 있는 까만 요 마른 목걸이 있는 거는 앞으로 다시는 들어올 생각이 없대는 <웃음>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지 마지막이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오늘 여기 만 원이나 깎아주는 이 가습기를 사시고 싶은 분은 그냥 사셔야지 돼 여러분들 트레이더스에 가시면 꼭 핫디를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은 뭐 흰색도 있대 흰색도 있는데 흰색은 어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근데 검정은 안 들어온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제품이니까 이거를 사셔야 될 사람들은 오늘 꼭 사셔야 됩니다. 대량 기획한 놀라운 가격. 이번에 구매하지 않으면 후회하는 핫한 상품이다. 보일 때 잡아야 된다. 이 핫딜은 그러니까 이거 특별히 이제 트레이더스가 제조사하고. 가격을 완전히 낮춰 가지고서는 제조한 것같아 그러니까 요럴때 이제 요거는 사두는 것이 좋다는 거지. 트레이더스가 자랑하는 상품 또 하나, 우유입니다. 1등급 우유를 가장 싼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포스트코의 커클랜드처럼 트레이더스가 직접 제조한 우유라고 하네요. 여기 서울 우유는 100ml당 236원. 또 여기는 100ml당 169원 트레이더스에서 만든 게 싸요 훨씬 싸요 이쪽은 236원이거든요 그리고 트레이더스에 가면 꼭 사야하는 상품 또한 가지 99,800원짜리 대형 에어프라이입니다 요거 좀 봐주세요 요건 u 라고 하는 건 새로 입고 된 거고 글로벌 프로덕트라고 쓴 거는 그 이마트 이 자체 내에서 직수입한 거야 그러니까 중간 유통이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방에 싸다고 무조건 사드릴 수는 없잖아요 주방의 디자인을 생각하는 주부라면 요딴 에어프라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저의 에어프라이를 고르는 조건은 클수록 좋다 그리고 단순한 게 좋다 모든 전자기계는 복잡할수록 비싸고 복잡한데 우리는 한 가지만 쓴다는 게 문제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구매 이유 디자인이 예뻐야 한다. 99,800원짜리 이거 사시겠습니까? 119,800원짜리 이거 사시겠습니까? 저는 2만원 더 주고 요걸 살 겁니다. 그래도 난싼 에어프라이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은 트레이더스보다는 코스커가 더 쌉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아, 리챔 햄 <웃음> 근데 지금 햄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게 아니라 요 뚜껑 얘기를 하려고요 지금 요 뚜껑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게 깡통인데 요 플라스틱 뚜껑을 왜 했냐 그러니까 요거는 요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해외까지 발송되려면은 요게 이제 완충작용을 한대요 요 플라스틱이 그래서 이 플라스틱 뚜껑을 했다 그러는데 우리 또 머리 좋은 소비자들은 요거를 먹다가 조금 남으면은 요걸 뚜껑으로 사용하잖아요 사실 이런 캔 종류들의 깡통 보관은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 뚜껑이 있기 때문에 에이 귀찮이좀 이래가지고 그냥 여기다 뚜껑 닫고 보관하시는 분들 있고 또 이거 버릴 적에는 요거 아주 플라스틱, 쓰레기 전부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이 쓰레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소비자들이 이제 많이 이제 회사에다 이야기를 했더니 요거는 이제 서서히 없애겠다 이렇게 말씀했답니다. 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늘은 불고기 피자를 소개하려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께 피자 먹는 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외국생활은 아주 오래 해봐서 뚜껑 치시네 아이는 스키가 그냥 네 한국에서만 쭉살았습니다 여러분들 피자 드실 때 항상 핫소스 쳐드시죠? 쳐드시죠? 핫소스를 쳐드시면 어떤 피자를 먹어도 다 같은 맛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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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상 우리가 중국집에 가면 짜장, 짬뽕, 탕수육 먹느라고 볶음밥을 잘안 먹게 되잖아요. 이제 집에서 드세요. 왜냐하면 밥상 차려 먹기엔 너무 인생이 짧대요. 맞는 말 같습니다. 이까 볶음밥 하나 먹으려고 계란에, 양파에, 당근에 에휴 내 인생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겨우 7,80년밖에 안 남았으니 어린 소리야? 아직 적다는 거지. 이제 그냥 사 먹으려고요. 볶음밥에도 어김없이 레드페퍼 들어갑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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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꾸미 낙지 오래 볶으면 타이어 씹는 맛 아시죠? 아주 씹다가 턱주갈이 빠진다니까. 합쳐서 3분이면 충분합니다. 필요하신 분 캡처하세요. 야릇한 매력. 야매주부. 치킨 소개를 하나 할까요? 언젠가부터 대한민국은 치킨 왕국이 됐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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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나는 젊었다는거지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덩달근가 치킨 맛의 새로운 변신 닭갈비 소금 얌해주부. 요즘 트레이더스도 그렇고 코스트코도 그렇고 밀키트 붐이 일어난 듯 별의별 제품이 다 나와있는데요 밀키트 설명도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식사를 뜻하는 밀과 조립하다의 의미를 가진 킷이 합쳐진 단어로 요리에 필요한 손질된 식재료를 밀키트라고 합니다. 밀키트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집개놈무 스키가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 집개놈무 스키 이름이 밀키거든요. 얘는 먹는 애 아닙니다. 애완용입니다. 오늘 구매한 상품 이름은 우라차차입니다. 재밌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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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잤다고요 힘차게.. 캡처 우라차차 야매주부 버라이어티한 유부초밥 소개하겠습니다 비주얼이 진짜 버라이어티하죠 맛은 그렇게 버라이어티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맛이 괜찮습니다 주로 이런 상품은 쇼핑하다가 지쳐서 밥하기는 싫고 그냥 앉자마자 우적우적 먹어대는 그런 상품이잖아요 맛있어? 진짜 맛있어. 여태 먹은 유부초밥 같은 이런거 중에 제일 맛있는요 트레이더스의 버라이어티 유부초밥. 맛있습니다.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 생선구이 좋아하시나요? 생선구이가 어느 때부터 우리집 주방에서 쫓겨났습니다 생선 비린내 때문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잘 안먹으려 들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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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께서는 이걸 캡처하세요. 난왜 이걸 4개씩이나 산 거야? 아 참. 내일부터 드려 화장실에서 한번 써 봐. 야에 주부. 아, 요 제품은 지금 우리... 사지 않으면 품절이에요. 네. 여기 다 지금 40원짜리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여기 있는 저 오렌지잼이 두개에 2,000원도 되지 않습니다. 여기 다이아몬드 있는 거는 이 제품이 품절되면 안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트레이더스 가면 가격표를 잘 보시면 득템의 기회입니다. 오렌지잼이 1940원인데 이거 안 사면 안 되겠죠? 빵에 발라 먹어도 좋지만 저는 어린 색상잎을 사와서 샐러드 소스를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발사믹 식초와 향좋은 올리브오일을 넣고 오렌지잼을 조금 섞습니다 오렌지잼이 없으면 유자청을 넣어도 좋습니다 이제 시럽 하나 소개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매번 냉동식품 소개할때 시럽을 넣는걸 보셨죠 저는 초딩 입맛이라 시럽을 살짝 넣어 먹습니다 아가베 시럽입니다 특별히 향이 없고요 멕시코 천연 선인장과에서 추출하는 낮은 칼로리를 보장하는 시럽입니다. 메이플 시럽과 헷갈리기도 하시는데요. 메이플 시럽은 단풍나무 수액으로 만들어진 향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본연의 맛을 조금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냉장고에 시럽이 없다면 아가베 시럽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워낙 갈비탕을 좋아해서 마트에 나와 있는 갈비탕이랑 갈비탕은 다 먹어보거든요. 요번에 비비고 갈비탕이 새로 나와서 먹어봤습니다. 사진부터 그럴듯하죠? 비비고 본사에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여보세요? 비비고지요? 왜 이따오로 만드실 생각을 하신 거지요? 맛도 마시지만 음식에 성의가 없어. 왜? 잘못한 거 알아서 지금 손을 비비고 있다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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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니어 정보플래너 야매주부